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금 클럽을 들고 있죠 굉장히 짧죠 오늘은 어프로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짧은 어프로치보다는 거리가 좀 있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그냥 7번 하언처럼 편하게 쓰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좀 거리가 있는 어프로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공이 투온을 매번 성공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원퍼터로 성공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홀. 다만 우리는 그게 매번 되지는 않아요. 퍼터를 제외하고도 투원을 시킨다는 라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쉽사리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잘 리커버리를 해줘야지 파플레이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투원을 실패했을 때도 팔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스코어는 전보다 한층 더줄어들겠죠 오늘 내용은 우리가 그린에 올리는 걸 실패를 했을 때 그린 주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좀 심각한 실수 상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뒷땅을 쳐가지고 거리가 한 30m, 40m 좀 짧다거나 혹은 또 반대로 따지면 기분이 되게 좋은 상황이죠 짧은 파포에서 드라이버가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50m 안쪽으로 거리가 남았을 때 그때 스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40m, 50m, 60m의 어프로치를 진행을 할때 가장 많이 진행하는 클럽이 샌드나 이제 뭐 도, 숫자로 되어있는 웨치겠죠 48도부터 0 60도까지 뭐심하는 62도까지 있겠죠 제가 사용하는 클럽은 52도, 55도 그리고 58도 이렇게 세개의 웨치를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49도의 웨치를 쓰지만 4 9도외 웨치나 5 2도외 웨치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5 8도외 웨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0m, 20m, 30m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렇게 좁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스윙의 크기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이 단단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흔들림 없이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탠스가 좁아야지 몸의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다만 내가 여기서 스윙을 이만큼까지 할 거고 이렇게 또 올릴 건데 그러면 아래쪽이 너무 낮게 되면 어, 좀 좁게 되면은 지반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몸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이런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7번 아이언처럼 스탠스를 조금 넓게 서고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음, 뭐, 이제, 긴 클럽일수록 공이 왼쪽으로 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짧은 클럽이라고 해서 공이 굳이 오른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을 중앙에 놓는 거 기준으로 그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58도로 스윙을 진행을 할 때도 공을 중앙에 놓는 편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리를 보낼 때 흔히 반스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프스윙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L2L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상태에서 이런 스윙을 진행을 할때 가장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은 바로 나의 움직임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내 팔이 몇시 방향에서 몇시 방향까지 몇시 방향에서 몇시 방향까지 그거 움직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클럽을 신경을 못 써요. 자 이렇게 팔을 쭉 뻗었다가 반대쪽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공을 칠수 있어요. 뭐 방향도 좋네요. 거리도 얼추 맞았고. 다만 이렇게 공을 친다면은 내 팔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만 내 헤드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뭐 물론 우리가 볼을 치면서 헤드의 위치를 매번 확인을 할수 없겠지만 적어도 연습할 때쯤은 그 연습이 익숙해져서 필드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될수 있게 적어도 연습할 때쯤은 스윙 크기를 나의 크기로 조절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클럽 헤드가 어느 부분까지 왔다가 뭐 어깨 높이까지 왔다가 머리 높이까지 왔다가 혹은 그립이 어깨 높이까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클럽의 위치로 스윙의 크기를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반스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동작을 반만 하는 게 아니라 클럽의 움직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스윙이라는 의미는. L2L. L2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스윙보다는 동작이 조금 더 크겠죠. 그렇게 된다면 은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그 상태에서 손목은 90도 코킹. 반대쪽으로도 오른팔이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그 상태에서 손목은 90도 코킹 자 그렇게 되면 클럽 헤드의 높이는 정수리보다 조금 높게 돼요 그러면 은 이것도 우리가 왼팔을 항상 수평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정수리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내려와서 앞으로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클럽 헤드의 위치나 혹은 내 네, 양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면 어디까지 올까요? 딱 어깨까지 오겠죠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그립이 내 네, 왼쪽 어깨 높이, 오른쪽 어깨 높이까지 왔다가 내려와서 왼쪽 어깨 높이까지 올라간다. 이 그립의 움직임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스윙 크기를 제어를 하는 거는 전보다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 반스윙을 진행을 할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의 움직임의 동작의 크기를 제어를 한다라기 보다는 클럽 헤드의 움직임에, 클럽 헤드의 움직임의 크기를 제어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신다면 조금 더전보다 정확한 의미의 반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은 어떻게 쳐야 되냐 어.. 어프로치 레슨을 많이 하다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셋업 때 그립 잡는 위치를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 내 셋업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 클럽이든 짧은 클럽이든 그러면은 나는 모든 세팅은 그립 끝 기준으로 잡혀있어요 근데 내가 드라이버는 여기 끝까지 다 올려서 잡고 웨지도 이렇게 그립 끝까지 딱 올려서 잡으면 내 파스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간격만 변하는 거지 내 셋업 때 몸의 앵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짧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깝게 쓸 수는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웅크려요 이렇게 웅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으로만 공을 쳐야 돼요 이렇게 손목으로 공을 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도 약간 틀어지게 되고 거리도 그때그때 내가 쓰는 힘에 의해서 좀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 웨지샷을 할 때는 그립은 최대한 끝까지 잡아주시고 공과의 나와의 간격을 조금 좁게 쓰신 상태에서 클럽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헤드를 어떻게 내리냐? 아시다시피 헤드에는 용어가 있어요. 자 공이 맞는 이 부분을 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날 부분을 리딩엣지라고 부르고요. 자이 바닥 부분을 솔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을 바운스라고 불러요. 이 뒤쪽 말고 솔과 이 뒤쪽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바운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백스윙 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미 셋업을 잡을 때 클럽에는 바운스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딩엣지가 절대 땅에 닿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솔부분이 아니라 바운스가 땅에 닿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바운스를 다시 땅으로 내려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으로 이거를 끌고 오거나 몸으로 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두 팔을 이용해서 내려주는 힘으로 바운스를 땅으로 내려주면서 내가 갔던 만큼 반대쪽으로 좀더 편하게 갈수 있게 몸을 비켜주면서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높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더 높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과 가속을 조금 더 많이 받겠죠. 내가 낮은 데서 시작을 한다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과 가속을 적게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올 때는 똑같이 내려주기만 해도 지금처럼 좀 작은 거리를 갈 것이고, 어, 적은 거리를 갈 것이고 내가 이거를 중간 높이로 들어준다면은 똑같이 바운스로 내리면서 길을 열어주기만 하더라도 중간에 거리가 갈 것이고 내가 이걸 좀 높게 든다면 당연히 중력의 힘도 강해지고 내리는 힘, 가속도 많이 받기 때문에 똑같이 바운스로 팔을 이용해서 바운스를 내려주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오니까 더먼 거리를 가겠죠 몸에 돌리는 속도나 팔이 내려오는 속도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아래로 똑같은 힘으로 내려주기만 해도 클럽의 높이에 의해서 클럽의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웨치샷을 할 때는 절대 힘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30m는 이 정도의 힘, 40m는 이 정도의 힘, 뭐 50m는 팔이 이만큼 이게 아니라 어떤 거리든지 간에 똑같은 힘으로 팔의 위치를 신경 쓴다라기보다는 헤드의 위치나 그립의 위치를 신경 쓰는 걸로 동작이 조금 작을때는 헤드의 높이, 헤드의 위치를 신경쓰시는게 조금 편할거고 동작이 커질때는 그립의 위치를 신경쓰시는게 편할거예요 그립이 어깨까지 정수리까지 혹은 헤드가 어깨까지 헤드가 정수리까지 혹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풀스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거리에 따라서 나가는 결과가 달라지는거니까 굳이 어떤게 뭐 헤드만 신경써야 된다 그립만 신경써야 된다가 아니라 나가는 거리에 따라서 내가 신경쓰는 걸좀 바꿔가면서 하신다면 은 조금 더 전보다는 일관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 어떤 날은 내가 팔이 이만큼 오면서 코킹이 이만큼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좀 적게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 공을 치는 직접적인 도구 클럽의 위치를 조금 더 신경쓰셔야지 내 몸이 아닌 공을 치는 직접적인 도구 클럽의 위치를 신경을 쓰면서 이 클럽을 내려주는 힘으로 공을 치신다면 은 웨지샷이 훨씬 더 일관성 있게 공이 나가면서 심지어 방향도 잘잡힐거예요 왜냐? 몸이 크게 사용이 되질 않으니까 빗맞을 확률이 훨씬 적어지거든요 내가 여기서 클럽을 휘두를 때 갔다가 몸으로 돌려요 그러면은 몸이 좀 많이 들어가면 어떨 때는 공이 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클럽을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몸이 또확 넘어가면 공은 또좀 왼쪽으로 갈 것이고 그때그때 들어가는 그런 근육 자체가 좀 많아진다면은 아무래도 미스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기 때문에 몸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팔로 어프로치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클럽을 어느 높이까지 보내서 클럽의 무게를 이용해서 떨어뜨려 준다라는 그런 감만 확실히 가져가신다면 충분한 연습이 받쳐준다면이겠죠 물론 그러면은 전보다 훨씬 더 쉽게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를 똑바른 방향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어프로치를 할 때는 내가 공을 치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클럽의 움직임만 제어해주면 된다 그리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무게를 이용해서 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펌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